아! 내 기가 있 정미! 루시! 네 안녕하십니까. 김작입니다오늘 하루 수련이 다 끝났고 지금 저희가 쿠미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모였는데 쿠미테는 어, 쉽게 말하면 스파링이죠. 일반적으로 뭐 입주타격에서 스파링 복싱 스파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로 죽자고 하는 쿠미테는 아니고 약식쿠미테랄 겁니다.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1인칭 쿠미테입니다. 어, 뭐, 쉽게 말하면, 김작을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? 뭐 그런 느낌으로 찍을 거니까, 예,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준비. 고스. 고 내가 또스 준비. 예. 시작! 스스스 Oh he whoosh You podemos e s e l yeah yeah oh. fish oh. oh. oh. oh. 으쌰 으 십이,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 yeah. 아, 진짜. 쏘감다 감사합니다. 시. 시. 시. 시. 시. 시.